금기 씨 빠진 게 아니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다 쌌네, 다 쌌네. 생각이 많아서 잡자, 그런 잡, 거야. 잡, 잡, 잡자. 아, 그럼 그럼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접접접접접 접, 접, 접, 접. 그 가지 씨, 그 아직 재판 가지 조금 시간 이 있는데 잠깐 일로 들어와 보여요. 뭔데요? 혹시 그 금기 위 씨랑 혹시 무슨 사이세요? 금기 위씨 저희 옆집 주민인데요. 그냥 그거 말고는 전혀 접점이 없나요? 저 그분은 원래 연구소에서 살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저쪽 변호인으로 금기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헐 대박 배신감. 저랑은 잘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쪽에 그렇게 홀라당 갈 수가 있어요. 편 수도 있고. <웃음> 아, 그럼 다행. 네. 네,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전으로 바나나 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슬픈데요? 음. 나 눈이 더 검게 죽은 것 같아. <웃음> 너무 슬퍼서. 상상했는데 벌써 슬퍼졌어. 어, 어쩔 수 없네요. 예, 네, 어쨌든간 재판장으로 슬슬 이동하도록 을 할까요? 미리 가이드 아, 해야 아, 되긴 하니까. 좋죠. 어. 어. 여러분 나오세요. 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 참여하시. 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어? 음. 중에는 다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 어? 봐봐. 헐. 안녕. 바나나, 봐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나 쓰러질 것 같아. <웃음> 아니야 쓰러지면 안 돼. 오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아니 바나나 너 얘랑 왕왕 잘친이라면서 어떻게 걔를 변호할 수가 있어? 아직 <웃음> 어, 쓰러졌는데. 오나 진짜 쓰러질 <웃음> 가, 것 같아. 가, 가지야. <웃음> 여러분 가지 씨 일어나요. <웃음> 올라가야 될거 아니오? 어, 어 배신감 무슨 일이야? 아 이거 거참 어, 갑시다 갑시다 일단 갑시다 어, 참참참어 아유 됐다. 뭐? 어? 에? 저것이 바로 수 박리대기? 우리 자리는 여긴인가 봐요, 코스미 씨. 좋소, 가시죠. 다 보이셨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화채 왕국 어, 화채성 법원. 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5252호 가지 화체 안되면 빨개질 거든 사건의 원고 썸머킹 씨와 에, 피고 에, 세류까지 씨 나오셨나요? 네 원고 썸머킹 나왔습니다. 어, 피고 세류까지 나왔습니다. 에, 그 원고 소송대리 나오셨나요? 네 바나나 말. 출석하였습니다. 오신건가요? 에, 접니다. 비고 변호인 킹가 제데럴 코스믹 엠포러 브리트니드 점문 마이스트로 햇냥입니다. 코스믹시 화이팅! 킹가시씨의 R. 어, 이번 화체제판 어,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 배심원들은 오늘 재판에 있어 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에, 다짐하는 에, 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에, 선서는 1번 배심원인 대표로 낭독하실 겁니다. 저희는 하나 같은 둘둘 둘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야너텐션좀 높여 탄산인증 아이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야, 따. 한껏 올린 거거든 시비 걸지 마라. 아, 진짜. <웃음>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웃음> 판단할 <웃음> 것과 재판을 이 법정이 설명하는 나왔어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엄숙히 선서하 야너 똑바로 안해? 낭동 그거밖에 못해 그거 너 이거? 에이 진짜 하나도 안 맞네 에이 씨어저 배심원들은 저기 창밖 보고 3초동안 마음 보면서 달래세요 빨리 가서 3초동안 달래세요 마에 그리고 그 황도박씨 제가 잃어버린 1, 그 망치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 제가 찾관습니다 재판장님! 어? 아 그럼 앞으로 나와서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였습니다! 어? 어? 어 그렇다면 이것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오? 아 사례를 주시는 거군요 예 사례금을 아유, 감사합니다. 걸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그러면 이거 어 딜리버리 비용 빼고 예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도박씨가 찾은 건 찾은 거니까 맞다 어, 가산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레크레이션이었나요? 와 예, 모두 자리 앉아주시고요 다 착석하셨습니까? 예에하나씨 조금 엉덩이 떠있는 거 같은데 착석하신 겁니까? 아유 네. 바나나씨 완전 떠있는 것 같은데요? 에 네, 그러면 원고 쪽소장 제출하셨죠? 에그 네, 원고 측 진술하세요? 예 저는 원고 썸머킹씨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번에 세력가지씨의 가지, 가지 화채 안되면 빨개질것좀 사건으로 인해 썸머킹씨가 입으신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만개지성우지. 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류가지씨는 본디 화채마을의 아이돌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고 화채왕국 과일연구소발 화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과채 1위 화채왕국 과일연구소발 가장 조화로운 과채의색 1위 이처럼 가지씨는 그결과로서 화채 랭킹 후보 여론조사 1위에 올랐지만 세류가지씨가 맡은 광고는 일종의 성공 보증 수표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제 의뢰인 썸머킹씨는 그러한 세류가지씨의 사회적 평판과 인지도를 신뢰해서 체류 가지씨와 광고 전송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 계약이죠 이 계약서를 봐주십시오 여기 계약서를 보시면 자세한 계약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륙가지씨가 최근에 화채가 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세륙가지 본인뿐 아니라 썸머킹씨의 사업에 이미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손실은 화채 관광지 사업을 하려던 의뢰인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썸머킹씨는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눈두덩이에 복구 불가능한 홍조 현상이 일어났고 그 상품성과 프라이드가 크게 훼손되기까지 발견을 발급받은 진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음, 이 있습니다. 어, 재판장님 어. 이 있습니다. 아직 원고 측 진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예. 킹가 씨는 벽보고 3초 동안 서 있으세요. 어, 참나 원쇼. 5초로 늘어났습니다. 5초 보고 서 있으세요. 야 5초래 5초. <웃음> 야너 노초가 웃겨 웃긴데 배심원도 벽보고 5초 서 있으세요. <목소리> 아 원고 측 진수 계속하세요. 선머킹 씨는 세류 가지 씨와 이러한 형식을 갖춘 계약을 하였고 대금을 지불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반면 세류 가지 씨는 화채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며 부문 분출하는 등 계약서에 들어있는 품위 유지 조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고는 맛있는 가지 씨가 화채에 들어가기 싫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화채에 들어가 관광 사업 전속 모델을 계속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원고 측진 진술 잘 들었고요.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제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네, 진점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야 감점이래 감점. 야그 감점이 웃겨? 벽 보고 서 있으세요. 증거는 제 왼쪽에 있는 법원 경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증거 제출하시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자. 자 우선 찢어진 홍보 계약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가지 씨가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사본조차 먼저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거 서머킹 네? 연구결과보고서 증거품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품도 있지만 이건 설명하면서 제출해도 을 될까요? 재판장님? 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 우선 원고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부터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 계약은 강제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렇죠 가짓씨? <웃음> 맞아요 <웃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것 같대 <웃음> 가지씨는 해당 계약을 강제로 맺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을 강제로 맺게 되는 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 또한 존재합니다 해당 CCTV 영상이 찍혀있는 SD카드 증거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벌써 마음 아파. 야, 동윤하지짜 우리 객관식을 유지해야 돼. 이거 틀어보도록 어, 응. 하겠습니다. 모두 총숙하세요. 죽고 싶어? 여기 사인해. 너거 잘못됐고, 가지신 거. 아닌가 어? 이거 못 깔고. 저거 오는 거 저예요. 이거 저 맞아요. 지금 곰팡이 피고 싶냐고 물어본 거야. 아, 몰라. 나 무서워. 어떻게 여기 있어야 돼? 깨! 있어야지. 자 방금 들으셨다시피 원고 썸머킹은 피고 세류 가지씨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약은 가지씨의 의향에 반해서 이루어진 강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류 가지씨 당신은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했죠? 어, 저 찢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지씨는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 썸머킹의 집에서 계약서의 사본을 몰래 훔쳐오려다가 찢어진 채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그 부분을 네참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찢어진 계약서 증거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SD카드에서 나왔던 해당 녹음 내용 이 내용은 황도박씨가 운행하는 열차에서 나온 CCTV 거이기입니다 맞습니까 황도박씨 황도박씨를 증인으로 거시기합니다 배심원 증인 채택하겠습니까 야우 우리한테 질문하나 봐 황도박 씨한테 질문한다고 하잖아 아 그래? 채택하시겠습니까 네. 배심원? 야 배심원. 우리가 배심원 아니야? 배심원이지 증인이 아니잖아 배심원 분들 증인 채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동의해야 되나요? 예 아, 일단 배심원은 벽보고 5초동안 서있으시고 황도박 씨는 나와서 증언하세요 네 황도박 씨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네 황도박 씨는 해당 녹음본을 본인이 운행하는 열차 CCTV 기록에서 발견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수발이대기 님의 분실물인 망치를 찾기 위해서 열차를 수색하고 그 열차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자 해당 물건을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썸머킹과 세류 가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나요 황도박 씨? 네 맞습니다. 어. 이로써 이 계약은 증인도 있고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물도 있는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도박씨 감사합니다 피고 측 자리 진술 끝나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2차 증거물로 제출한 썸머킹 거시기 연구 결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는 썸머킹이 왕여름, 여름왕, 기타 등등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과 품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해당 사과는 저런 붉은색의 얼룩을 원래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는 것 또한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금기위 씨가 연구를 하였으며 금기위 씨 소속 연구소의 어시입니다 썸머킹 씨는 세륙 가지 씨가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쩌고 저쪽으로 인하여 자신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과 본인이 입었던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은 전부 거짓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또한 전속 모델 계약서를 보자면 홍보를 하는 동안 가지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회적 무리가 되는 행동이나 이미지에 타격이 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화체가 되고 싶지 않고 자신의 꿈을 다른 곳에서 펼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본 변호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동안 화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셀럽의 자리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광고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류가지씨 맞아요. 맞아요. 세류가지씨는 셀럽으로 살기보다는 조용한 소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더욱 명성을 얻 억그로를 조직에 끌어서 더 유명한 셀럽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류까지씨? <웃음> 그 이후에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무슨 공항에 도배장판깐줄 알았어요. 제 사진밖에 없어요. 그 광고 내용 또한 지금 계약한 갑으로 적혀있는 썸머킹씨. 썸머킹씨의 강제로 인해서 찍은 광고들 이지 않습니까 세류까지씨? 아니요 세류까지씨는 보시다시피 화체에 들어가서 명성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보다는 나따뚜이라는 조용한 음식이 되어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저 하나의 마을 주민일 뿐입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지에게 거짓된 계약과 그리고 본인이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의 화렴치함을 재판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지의 다양한 쓰임새와 가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성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수프 레시피 또한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야, 멋있다. 그리고 가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소시민적인 거시기로 살아가는 거시기를 또 응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탄원하는 주민들의 탄원서 또한 증거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너 동요하지 마. 객관적으로 판단해. 탄원서입니다. <웃음>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증거품 하나 더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한 재판장님? 하십시오. 그리고 배심원들 창밖 보면서 마음 좀 달래세요. 몇 초요? 5초요 5초. 야, 야, <웃음> 5초. 진짜 <집단> 짧아. <웃음> 그리고 가지가 화채가 되어선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화채 연구소에서 세류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습성이 있어 화채에 들어간다면 다른 과일들의 당도를 망치게 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하고 싶은데요.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금기위씨 금기위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금기위씨 나오셨나요? 없으니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금기위씨의 연구소를 압수수색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금기위 씨는 세륙가지 씨를 스토킹한 정황이 있습니다. 본 연구소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세륙 가지를 스토킹한 증거 사진과 일기가 벽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륙 가지가 화체가 되는 것을 원한 여러 과체들이 세륙 가지가 화체에 들어간다면 다른 과체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킹리적 가심을 주장합니다. 일단은 영장이 없으니 어, 압수수색은 못하고 후에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놀람> 왕여드름씨 그 피고 킹가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야야 들었어 들었어 왕여드름이래. 하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왕여름이 아닌 썸머킹임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뭐가 달라? 대심원 감점 500점입니다. 원구 여드름 씩 계속 제이멍 자국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부분은 멍 자국이 아닙니다! 지금 원고 측 의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생각 좀 하세요. 10초 동안 예? 네, 이제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예 네, 진술이 끝나고 듣겠습니다. 10초 동안 생각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알겠습니다. 왜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지 <웃음>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여드름 씨 계속 진술하세요. 저는 원래 티 없이 7, 맑은 껍질을 5, 가지고 있었고 8, 7, 하, 6, 소송을 진행하면서 5, 몸도 마음도 좋지 않아져서 3, 2, <웃음>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졌습니다. 아, 이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드름치 <웃음> 창밖 보면서 마음 좀 달래 보시고요. 그리고 피고 측 원고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예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품으로 제출한 썸머킹의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해당 자국은 멍 자국이 아니라 왕여름이라는 사과 품종에 나타나는 자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썸머킹은 자신이 왕여름이 아니라 썸머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품종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왕여름 품종이 아니라는 겁니까 썸머킹씨? 변호인은 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왕여름씨의 품종은 무엇이죠? 왕여름씨 본인의 품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썸머킹이라는 품종입니다 우선 썸머킹이나 왕여름이나 그게 그것이지만 썸머킹씨는 본인이 왕여드름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 썸머킹이라는 것으로 본인은 셀프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왕여름이라는 사과 품종에 나타나는 흔한 상은같이 보이지만 상은이 아닌 붉은 자국이라는 것을 제가 제출한 연구 결과로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화체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면 화체연구소의 전체적인 거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체리윗씨 네, 확인했습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썸머킹씨는 본인은 이 소송으로 인해서 본인이 상은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는데 맞습니까, 바나나씨? 이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축성이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고요. 이게 체력가짓씨이 끝나지 않았는데 채워갔습니다. 저가 답변을 네. 다할수 있도록 해, 해 주십시오. 킹가시씨 땅보고 5초동안 반성하세요. 바나나씨 네.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오, 네, 4 3 먼저 제 의뢰인 썸머킹씨의 썸머킹씨는 가지씨와 이렇게 분란이 있기 전에는 매우 깨끗한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는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과일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이 아니었다 하는 과일 나와 보십시오. 있으신가요? 저희는 다 푸릇했다가 각자 자기의 색을 찾아가는 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썸머킹 씨를 보십시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급격한 숙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거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동물은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으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변호 끝났나요? 네. 네,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비약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륙 가지 씨의 증언을 첨부하여 썸머킹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발... 세륙가지씨 세륙가지씨는 협박을 여러차례 썸머킹씨에게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중 하나는 썸머킹씨가 세륙가지씨를 쫓아다니면서 다치고 부딪혀서 본인이 상흔이 생겼으니 세륙가지씨가 책임져야 한다 라면서 협박을 한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썸머킹 씨와 함께 세류가지 씨를 쫓아다녔던 체리유 씨 또한 과연 썸머킹 씨가 정말 소송 전후로 해당 상흔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세류가지 씨를 쫓아다닐 때부터 이상흔이 생겨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와, 멋있다. 법원 경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증언은 참작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류가지 씨의 증언만 참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술 끝나셨나요? 세류가직씨는 썸머킹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으며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강제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이것은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강제로 체결된 어쩌고 저쩌고 쿵작쿵쩍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썸머킹씨가 본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체적인 손해 또한 그 또한 세류가직씨에게 협박을 받았 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 적이 있다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썸머킹 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말들이 아닌가 너무 주장이 한 가지로 일관되지 않고 계속 말이 바뀐다는 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쟁이 코스미 씨 대해서 반박 들어가도 됩니까? 어... 어 쟤좀 봐. 지금 나랑 절친이었는데... 나 물어 뜯러박은 1분 내외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 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까의 그 녹음본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다 사인해. 안 그러면 곰팡이 슬어. 네, 이것이 얼핏 보기에 난폭해 보인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계약과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죠? 가지시는 연예인입니다. 이것이 그 사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그 사인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죠? 아시다시피 썸머킹님은 완전 가지님의 팬입니다. 이게 그 사인일 확률과 저 사인일 확률과 이것이 지금 50% 50%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이것이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칩니다야너 이해했어? 반박 가능합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인이 계약서 사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잖아. 제가 증거로 제출한 SD카드 다시 한번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어? 어..어떻게 트라우마 싶어? 생길 것같아방고 싶어? <웃음> 죽고 싶지 않으면 사인해 <웃음> 예 감사합니다 반하나씨의 주장은 썸머킹씨가 팬이기 때문에 해당 녹음본에서 나온 사인이 정말 계약 소상의 사인이 아닌 본인이 팬심으로 인하여 사인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협박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써머킹 씨가 정말 팬심으로 세륙 가지 씨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과연 세륙 가지 씨의 죽음과 그리고 신체적 상해를 은논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이거를 사인을 받았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세륙 가지 씨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해당 부분은 강 상제 계약에 의한 1분 지났습니다. 녹음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고측 감점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하면 코스미씨 <웃음> 더 네. 말하면 감점이래요. 1분 지났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부터 그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변론은 한 줄로 해주시고 넘어가면 감점 들어가겠습니다. 어, 질문 있습니다 재판장님 아직 말이 끝나지 않은 았것 같은데 재판장님 말이 한 문장이 끝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지금 제 말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피고인 측 감점 들어가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토를 단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재판장님 아 좋아요 그러면 가산 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 원고 측 변호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웃음> 없는 걸로 알겠고요. 기절했나 봐. 팀 모임 변론 측 어? 최종 변론 한 문장으로 하세요. 넘어가면 감점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요에서 끝났습니다. <웃음> 아니 거기 어디 있어요? 재판장님. 와 이게, 이게 재판장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요리를 하고 싶. 나 무엇으로 요리를 하고 싶은가 하면 네 나는 이상으로 화체왕국 하고... 화채성먹은 오이, 오이고 문장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같이... 재판장님? 재판장님 아직 문장 끝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이제 <웃음> 퇴근하나봐 <웃음> 재판장님, 문장 끝나지 않았는데 아유, 방금 문장이 끝나야만 한마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판장님? 네, 감점 300점 들어가겠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과 조금 더 있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아우 이상으로 화채왕국 화채정보본 5252호 가지 화채 안 되면 빨개질거든. 에 사건에 예,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 존경한 재판장님. 가지 씨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꿈을 이루어 소심인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흑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저기, 아, 하신 말이 제 신금을 올렸습니다. 저기 아, 재판장님, 아, 재판장 <웃음> 씨. 예. 재판장님. 저희 요. 이쪽이랑 이쪽 한줄 정리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계속 벽보고 서 있느라 집중을 잘 못해서요. 그러면은 킹과씨씨 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가즈씨는 라따뚜이가 되고 싶으시죠? 어 네. 가즈씨는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화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강압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씨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소시민적인 삶 라따뚜이가 되는 삶 조용한 자신의 안위를 영위하는 삶그 생활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썸머킹씨는 그런 세류가지씨를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류까지 씨가 오히려 훨씬 더 정신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세류까지 씨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 세류까지 씨두셨어요 그렇지만 세류까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해배상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류까지 씨가 원하는 것은 그저 과일답게 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사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정말 그 간단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권리 세류가지씨가 원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히 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패시먼 여러분 흑흑 세류가지씨의 권리를 찾게 도와주세요 세류가지씨는 과권이 있습니다. 세류가지씨의 과권을 찾게 도와주세요. 흑흑흑 이상입니다. 네, 배시먼 여러분 저 곱하기 씨, 처음 한 문장만 변론으로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 너첫 문장 기억나야? 시작하세요. 어, 어, 어, 어. 변호사, 어. 시작하세요. 예, 저희는 간단합니다. 썸머킹과 가지가 평생을 화채로 함께할 수 있게. 가지를 사랑하는 썸머킹의 마음, 가지가 잘 되었으면 했던 그 팬심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 어떻게 살아가는 마음이래. 어야 간결해서 좋다 약간 음, 사랑하는 감독인데 저기요! 저기요! 누구한테 사랑받는다고 네? 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강제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접수! 아니요 정의하세요 그건 정지 네. 대신원 피고측 변호인 벽 보고 10초 동안 서 있으세요 씨. 저희요? 야너 설에 너나 아니야 아, 아, 벽 보고 서 있으면서 들으세요 배심원 오, 여러분, 사, 네, 원고, 사, 피고, 변호인의 이,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에 네, 저기 코딱지 씨, 지금 제 말을 계속 끼어드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재판장님?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에그 네, 원고 측은 빨개지기 싫으니 가지 화채 들어가짐을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억으로 조직에 끌어 셀럽데니 화체의 가지 사라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리겠습니다. 의견을 주문할 동안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배심원들 배심원. 의견 나눈 동안 휴정하겠습니다. 네, 야 임대 따라와, 임대 야 신대 신대 야. 우리는 판결문 써야 돼 마지막 아이 그래 아이 야 과자 먹으러 가면 안 돼? 안돼야 여기 빨리 벽 보고 서 있어 서 서서 빨리 네 어, 의견 어. 얘기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먼저 말할까? 야 자냐? 아니 아니 이거 판결문 판결문 이거 써야 될거 아니야 아 자, 너가 쓰는 거야? 네 의견 한번 빨리 불러봐 어야 3대 2니까 가지가 이긴 거 아니야? 그건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면 잘해 주셨어요. 저는 코스닉 씨, 우리 대웅 아니, 얘기는 그킹씨 말로 우리 그건, 잘 돼요. 뭔 어,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야, 일단 믿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난 믿어. 알 <목소리가> 아무튼 아무튼 뽑죠? 믿어. 응. 와, 제 판장님 근데 진짜 땟깔 진짜, 때깔 때깔 진짜 짱이다. 때깔 와, 재 판장님 좀재 판장님 같이 진짜 에? 땟깔 좋은 수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변호측 잠시 오세요. 예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재판장님 저희 판결문 다 썼습니다 자 이거 받아주시고 뇌물, 뇌물수수 아야 뇌물수수? <웃음> 저희는 여기 써있는대로 울라블라 블루짱해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다들 정숙하시고 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법정 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에. 에,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에, 다 착석하셨나요? 에. 에, 그 화채왕국? 화채성법은 가지 화채 안되면 빨개질거 좀 사건의 판결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피고인 샐러드 가디씨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샐러드 <웃음> 전 세류까지요? 저 세류까지인데 어, 나 유명한다더니 개뿌리야 아까 저 코파기 씨가 셀러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암튼 배심원단의 편결과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말하는 차례야? 어야 빨리 읽어 아이 기다려봐 <웃음> 어, 본 배심원단은 피고 세류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편결합니다 피코인 세류까지가 모델로서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어, 이 과정에서 원고인 왕킹 여드름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어..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어, 그래서, 너 이거 언제까지 어, 말할 거야? 야! 너 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뜨면 이거 다 발표하겠다. 언제까지 할 거야? 어, 어, 어 속상하네 싸우지 진짜. 싸우지 마세요. 서로 포해주고 빨리 시작하세요. 야! 포 안아줬다. 야 안아줬다. 그럼 내가 남은 거 발표할게. 후딱 끝내자. 자 제가 남은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웃음> 또한 무엇보다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 변호인 박하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길고 멋진 정장을 입은 햇냥이가 가지의 꿈에 대해 열변하는 그 모습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만장일치로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며 가지가 하체가 아닌 란다도 <웃음> 그 <오, 웃음> <야>. 이뤘어의 <이로써의> 꿈을 <웃음> <웃음> 꼭 이루기를 요청합니다. <웃음> 야, 너무 멋있다. 대심원단은 <웃음> 저기 하늘 보면서 탄산 좀 달래주시고 지금 탄산이 너무 흘러요. 네. 대심원단의 평결을 참작하여 에이, 본 재판장은 에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렇어? 음. 재판장님! 어? 재판장님! 어?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왜 무효예요? 무슨 일이야? 어? 역시 가지가 아니었어 <웃음> 맛있는 가지포도였다고 <웃음> 이 사실을 어서 알려야 해 1월 5일 화요일 날씨 싱싱 내 꿈은 화채다 모두들 나한테 화채가 되라고 해서 그냥 내 꿈은 화채다 그래서 몰랐다 내가 맛있는 가지가 아니고 가지포도였다니 가지야 가지님 질서 지켜주실게요. 가지님 지나가실게요. 가지님... 가지포도가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임이 분명하나 어... 화체가 아닌 라따뚜이를 원하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참작하여 가지포도의 위치에는 같은 포도인 청포도나 거봉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판결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변호인 양이는 가지의 삶의 노선을 어, 호불호 식품용으로 바꿨으므로 어, 가지의 삶을 살아보는 호화 가지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런 기회 따위 필요 없어!